안녕하세요. 멸치탈출 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멸치탈출에 좋은 간식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밥잘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새끼 밥잘 먹는다고 살안 쪄요. 한 끼에 보통 한 600칼로리 정도 된단 말이에요 챙겨 먹어 봤자 1800칼로리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살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간식으로 1000칼로리 이상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간식의 핵심은요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에 비해서 훨씬 수화가 편해요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추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나나에요 바나나 바나나는요 공복에 먹어줘야 돼요 기상 직후에 양치하고 바로 바나나 때려 넣습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은요 소화 시간이 짧아요 부담없이 섭취하실 수 있어요 2개 섭취하면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 말이죠 이 정도 크기 이렇게 하고 바로 씻고 준비를 해요 딱 나가기 직전에 이제 아침을 먹어준다는 거죠 점심 되기 전에 이제 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해꿀템인데요 통밀로 됐기 때문에 이 몸에 더 좋아요 멸치체질인 분들은 밀가루가 되게 안 맞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통밀로 된 거는 소화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칼로리도 꽤 높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거 하나에 134칼로리거든요 이게 통밀로 돼서 되게 거끌거끌하기 때문에 목, 목이 막히거든요 그때 이 두유를 같이 섭취 중. 이 두유가 105칼로리 그 이후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어야 될 간식이 있어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 가래떡 하 이거는 색깔이 몸에 좋은 현미떡이고요 이게 칼로리가 또 엄청나요 제 회원님도 또 이런 거 먹고 많이 쪘는데 이게 꿀을 뿌려 먹으면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구워 먹으면 더 맛있지 아. 뿌리면 바로 아패시크릿이라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그냥 여기 음식 찾기에 가래떡 여기 치면 은 나와요 이렇게 음. 이 예, 한쪽당 238칼로리잖아요 라 칼로리 개높아요 이게 예, 100g 정도 된단 말이죠 100g에 예, 200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이두 예, 쪽만 먹어도 어딥니까? 400칼로리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가래떡에 그리고 사실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통으로 한번 딱 시키셔가지고요 소분된 거를 냉동시켜놨다가 들고 가셔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래떡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떡도 좋고 이런 떡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결혼식 선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떡이 싫다 그러면 은 저는 이 쌀빵을 추천드려요 쌀빵 쌀로 만든 잉그리시 머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당 여기 나와 있는데 한 개당 160칼로리예요 이거 하나 먹으면은 160칼로리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랬던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땅콩버터라든지 아니면 뭐꿀 아니면 뭐 그냥 과일잼 같은 거 발라서 먹어주면 더 맛있겠죠 그런 거 먹으면서 두유 챙겨주시고요 저는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도 있는데 어 만약에 그 우유도 좀안 안 맞는 분들은 저는 두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쌀로 만든 식빵 같은 것도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샌드위치식으로 뭔가 계란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 먹으면 은 토스트처럼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떡만 먹으면 은 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쌀빵 강추 드립니다 자 이건 식사 대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제가 좀 애용하는 라면이에요 바로 한살림 라면인데요 한살림이 보통 좀 소화기관이 잘안 좋으신 어르신이나 아기들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이 저는 한살림에서 이 라면 정말 맛있게 먹어요 이게 면에 보통 다 밀가루잖아요 면이 다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이 되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에 보시면 감자 전분이 43%나 돼요 거기다가 감자 분말이 5% 그러니까 거의 50%가 감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밀가루가 섞였는데 밀가루조차도 국산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스프 같은 것도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좀 우리한테 좋은 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라면 먹고 싶을 때 우리 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라면 먹고 수화 더부룩한 적 되게 많잖아요 그때 저는 이 한살림의 매운 감자라면을 먹습니다 칼로리도 꽤 높아요 483칼로리 밥한 공기에 300칼로리 이거 먹어주면 바로 780칼로리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거 먹고 이제 약간 간식으로 뭔가 바로 밥풀 거죠. 이거 근데 은근히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120g에 452칼로리인데요 4개만 먹어도 220칼로리 이상 된다는 거죠 조청으로 만들어서 몸에 더 좋고 소화도 되게 빨라요 한살림에 소화가 잘 되면서 꿀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한살림에서 약간 광고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먹었을 때 뭔가 똥도 되게 좋은 똥이 나오고요 저는 먹었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한살림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멸치 체질인 분들은 진짜 소화 기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백질 바인데요. 저는, 어, 단백질 바를 유청 단백질 바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청으로 된 단백질 바, 약간 단백질 파우더로 만든 단백질 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괜히 뭔가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견과류로 만든 단백질 바를 추천드려요. 260칼로리 나 돼요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간식들을 한번 나열을 해 봤는데요 3000칼로리씩 정도 드시면 은 여러분들이 멸치탈출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살찌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로 드셔 주시면 은 살찌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꿀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멸치탈출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